고갑초고갑얘라이 도갑. 이렇게 옥테 있어? 어떡해? 알트테파하는데얘핵 같은데요? 잠전중 어떡해. 깼어. 장전 중. 일어나. 이봐. 또 쓰러질 건 아니지? 어. 다른 팀. 파차. 다른 팀은 좀 <웃음> 와씨, 아직도 있어. 우리 팀다나 나갔고 이러면 차라리 남의 편하지. 다행. 아씨 좋겠다. 나도 총 쏘고 싸워서 이 우순이 올리고 싶다. 어 잠수 오 점. 플라스네 고갑초. 고갑. 예라이. 이렇게 짱 박혀 있어야겠다. 벽 타인 있어. 어떻게? 바로 옆에 벽 타인 있는데? 혼자인가? 남은 시간은 60초. 링 가까워. 아니. 아 진짜. 아킨 뭔가? 아니 발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. 알테테파 하는데. 얘 핵같은데요? 핵같은데핵 아니면 부캐? 어? 뭐야 이거? 이런 데가 있었어? 나 이거 몰랐는데? 우와 어 꿀팁 진짜 개꿀팁이다 아니 얘 자꾸 알뜰탭 알뜻테프... 야키보아키보다야 녹화 갈겨 녹화 갈겨 녹화 갈겨 근데 얘가 킬리너가 아니야. 야 오른손으로는 실드 감고 왼손으로는 소속하고 미쳤다. 아니 심지어 얘 피킹도 할줄 아는데? 뭐야? 어떻게 실드가 다시 생겨? 뭐야? 얘 실드 안 먹었잖아요 이 캔. 스 음.. 야.. 아킹보 지린다.. 나 처음봤어.. 에이펙스 이즈 굿게임..